뭐 만들게? 국수 만들거야 국수? 응 무슨 국수? 콩국수 콩국수? 응 맛있게 만들거야? 뭘 맛있게 만들어 가라놓은거 있지? 그럼 맛없게 만들거야? 아 진짜 왜그래? <웃음> 맛있게 하고 싶지 마음은 맛있게 하면 되겠네 맛있게 다 맛있게 하고 싶지 안 맛있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맛있겠네 콩 전발에 가라놓은거 삶아서 먹을라 그러지 이게 이상해 왜? 어? 병이 이상해. 내가? 어, 너무 사용이 너무 힘들어. 이게 좀 너무 너무 뻑 이게 이 너무 빡빡하거든. 콩국수가? 아 이거 콩 응. 콩국? 콩국이 우선 빡빡하게 써 이렇게. 음, 이렇게. 와 진짜 몸을... 빡빡하네. 지금 물을 타야 돼기다가와 진짜. 완전히 그냥 두콩 두부네 <웃음> 콩 두부. 진짜 안좋 어. 두부다. 두부인데. <웃음> 물 탈라고 콩이 음.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, 그냥 갈아서 이렇게 넣는 거야 냉장고. 에 이게 무슨 콩이었더라? 서리태 콩. 사 서리태 콩? 음. 따라야 되겠어 너무 좁아. 그래. 우와. 음. 두부가 돼 버렸네 안에서. 와 이렇게 이렇게 찌르냐? 응 어, 완전 그냥 찌른데. 응 음. 물을 이건 나물더 타고. 흔들게. 음. 아 이건 이건 이거, 이거, 이거 안틀려나 뚜껑이 희한해가지고. 흔들어 주세요. 그래도 그래도 진해. 그래도 얼마나 찌네. 진한지. 음. 어 이제 약간 묽어졌는데도 진하네. 음, 엄청 돼 아우. 이걸로 3 인분 하려고요? 응, 3 인분 넘지. 넘겠는데? 이거를 물을 많이 타가지고, 어. 응? 쌍둥이 한 분도 좀 갖다 두고, 그러려고 내가 그때 어. 많이 많이 해놓은 거지. 엄청 내가 되게 갈았나 봐 음. 이것도 좀 되긴 돼 진하게 그러니까. 먹어 어, 진하게 먹어야지 뭐 음. 걸쭉하다 걸쭉해 걸쭉해 음. <웃음> 요걸요것만으로도 3인분 할수 있겠다 너무 그러니까 음. 내가 이게 담을 병이 없어서 이렇게 진하게 그냥 한 군데가 담는 거야 음. 이 정도가 딱 좋은 거. 이 정도가 딱 좋아. 응, 음, 딱 좋네. 일다부사서 냉장고에 음. 넣어놓고 국수 없어도 음. 이거 부사고 소금 타서 그냥 뚝뚝 마시면. 음, 그렇지. 어, 그 두유처럼. 니 이게 쌀국수인가? 응. 음, 어, 쌀국수는. 쌀국수는 이렇게 좀 삶아서 그냥 국수는 이만큼 일인분인데 이좀 양을 좀더 많이 해야 돼. 쌀도 처험 있게 넣으면좀 붙는 붙으려고 그러더라고. 얘네가? 음. 일반 국수는 안 그래? 응, 음, 안 그래. 이렇게 막 붙는 붓는, 이렇게 붙는다니까. 쌀이 이라 그런가? 음, 그런가 봐. 국가루 이렇게 향, 들어가면 괜찮은데 얘들 이렇게 이거 이거 이게 어. 풀어 줘야 돼. 그러면서 국물이 막 뽀얗물 우러나잖아.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안 붙어. 음. 이렇게, 음. 처음에만 그러고만 처음에 막 넣을때는 막 이렇게 붙을라 그래 음. 한, 6, 6, 한 6분 정도 삶아야 되더라고 근데 국수보다 더 빨리 안 퍼져 안 물러 음. 여기다 이렇게 깨끗하게 씹으면 돼응 음, 그렇지 어, 이런식으로 음. 됐음 딱 3인분 되겠지 음. 이게, 이거 쌀국수는 좀 짧잖아, 길이가. 그래서 이렇게 안 말려. 그냥 이렇게 놔야 돼. <웃음> 똑같이, <웃음> 셋이 똑같이 놀아야 되니까. 엄청 음, 진한데? 어, 너무 진한데? 어 너무 진하지. 들어줘요? 아니야, 나도 봐. 나도? 응. 음... 쏟을 것 같아. 아니야, 안 쏟아. 진짜 골치하다 음. 얼음, 야 얼음, <웃음> 얼음 모양 이쁘지 않냐요? 응, 개이뻐. 도넛처럼. 도넛 하나씩 넣고, 음. 동그란 거. 근데 이게 얼음이 녹으면 좀 걸쭉해져. 게 얼음 넣고 시원하게 먹어야지. 많이 넣어. 마이너스 좋아. 다 넣어보자. 응? 네, 다 넣어보려, 그냥. 음. 이런 것갖또 3인분 먹겠다. 그러니까. 국물 더 줘? 어. 네. 국물 넣어줘줄까? 됐어, 됐어. 국물. 됐어, 됐어. 됐어? 아, 너무 국물 많으면 또그 국물 다 마셔야 되잖아. 음. <웃음> 소금. 넣고. 소금 넣고. 소금 넣으면 엄청 고소해. 소금 됐어. 넣었어. 넣었어? 네. 응. 이거 설리 테라서 색깔이 좀포르스르 하잖아. 난 그래서 콩껍데기를 다 벗겨버리는 거야. 콩껍데기 약간 뭐 영양가가 많다는데 콩껍데기 넣으면 뭐 색깔이 그냥 검축하니까 색깔 이쁘게 먹으려고 껍데기를 싹 벗겨버렸어. 껍데기까지 달면 까맣게 되나? 까맣지, 껍데... 껍데기. 껍데기 까맣니까. 음, 고소하다. 맛있네.